세계백과 코너 이번 영상은 가나의 역사 근대사 일부 가나의 독립 및 쿠데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4년부터 영국 식민지 골드코스트에는 기존의 서아프리카 강대국이었던 아샨티 왕국을 포함하여 북부 부족들도 영국의 지배하에 놓였습니다. 20세기 전으로 골드코스트에서는 원주민 이익 옹호협회가 결성되는 등 추장층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대적인 민족주의 중심의 정치 활동은 1920년 아크라에서 결성된 서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시작되었고, 1945년 맨체스터에서는 범아프리카 사상을 홍보하기 위해 제5차 범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의 은쿠르마, 아이지리아의 은남리 아지키웨, 시에라 리온의 왈레스 존슨이 참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은 아프리카인들의 열망을 촉진시켰고 1947년 당쿠아 박스를 중심으로 유나이티드 골드코스트 컨버전스가 결성되면서 콰메은크루마는이 당의 사무총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콰메은크루마는 UGCC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며 독립을 향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였고 직접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족독립운동 추진을 결성하여 1949년 노동층을 중심으로 회의인민당 CPP를 조직했습니다. 1952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은크르마는 의회에 의해 골드코스트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며 사실상 모든 내정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쿼메 은크르마 중심의 CPP는 중앙집권 정치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는 심한 반대의 목소리를 직면하게 됩니다. 1954년의 선거 때 새로운 정당인 과거 아샨티 제국 기반의 민족해방운동 NLM이 설립되었습니다. NLM의 지도자들은 CPP의 독재적 성향에 대해 반대하며 다양한 지역들의 권한이 증가되는 연방정부 형태를 옹호했습니다. NLM은 또 다른 지방분권주의 단체인 북부인민당과 협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c p p a 중앙집권 정부 조직의 방향성과 대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골드코스트인들의 다수가 요청하는 경우 독립을 허가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골드코스트의 야당은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고 투표는 c p p a 만장일치에 따라 독립을 주장하여 영국 정부는 이 동의를 다수의 요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었고 1957년 골드코스트 아샨티 북부지역 및 영국 토골랜다는 영국 영연방 내에서 가나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가나는 1960년까지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유지했으며 국민투표를 거쳐 가나가 공화국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파메 은크루마는 국내 개발을 위해 산업과 통신의 급속한 현대화가 필요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964년대 중반까지 가나의 중등교육 확장은 직업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의 확장과 함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의 엘리트주의 정치인들이 서방제국주의와 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가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겨 자신의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응크루마 정권은 추방법과 구금법을 제정하여 의회에서 여당만이 국가의 유일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하였고 민족 청년의 사상교육을 위한 청년개척운동을 창설했습니다. 응크루마는 수많은 저작활동을 했는데 그의 정치적 견해가 담겨있는 저서로는 아프리카는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 와 신식민주의가 있었으며 이 책들은 응크루마가 지향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945년 맨체스터에서 응크루마가 참석했던 범아프리카주의운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운동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단결과 아프리카는 자본주의 기업에 착취당했다고 주장되며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은크루마이 범아프리카적 활동은 모든 아프리카를 통합하여 국제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서양의 정치적 압력에 맞서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가나, 기니, 말리연합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 합중국 형성에 대한 추진을 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국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통합적인 아프리카 단합을 위해 가나의 국내 자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응크루마의 개발 정책과 범아프리카 모험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새로운 반대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1961년 7월에 국가 최초의 긴축 예산이 발표되면서 가나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응크루마 프로그램의 국가 비용 소모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응크루마가 속해 있던 CPP의 지지자들 또한 세금 인상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였는데 특히 도시 노동자들은 심각한 시위 파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크루마의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범아프리카 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내 자본의 지출은 은크루마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크루마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암살 음모론을 제기하며 유죄와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은크루마의 부패는 국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의 근대화된 가나의 경제발전을 두고 은크루마는 돈을 빼돌려 정당과 측근 및 가족의 손에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새로운 국영기업은 후원과 재정 부패의 도구가 되었고 공무원은 급여를 두 배로 늘리고 정치인은 지지자를 매수했습니다. 여당과 은크루마의 개인 재정에 대한 의혹과 부패 사례는 정치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으며 가나가 추구한 사회주의 공공복지의 실현은 그 현실상이 떨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악화되고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의 부족이 만성화되자 응크르마는 당과 대중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고안했습니다. 1964년 초, 응크르마는 사법부의 정부에 대한 도전을 미리 막기 위해 또 다른 국민투표 후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나는 공식적으로 1당 국가가 되었고, 의회는 단한 명의 대통령 후보만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이미 불법화되어 1965년 6월에 발표된 총선에서 CPP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국내의 주요한 이익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했는데, 이것은 결국 은크로마가 오래전부터 외쳐온 먼저 여러분들의 정치적 왕국을 건설합시다라는 주장을 현실화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단계를 주창하는 중심인물로서 은크루마의 국제적 명성은 베트남 전쟁의 종교를 제안한 호치민 대통령이 은크루마를 하노이로 초대했을 때 더욱 높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6년 2월, 은크루마가 베이징에 체류하는 동안 가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서아프리카로 돌아온 은쿠르마는 기니에 망명처를 마련했는데, 당시 기니 대통령 아메드 세쿠 투레는 은쿠르마의 유대를 표명하기 위해 그를 기니의 공동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기니에서 은쿠르마는 맹렬히 흑인 민족주의에 몰입했는데, 혁명전쟁 소고는 억압받는 아프리카 민중을 다루고 있는 저서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카리브의 연안국의 흑인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마지막 저작인 아프리카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은크루마는 그의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아프리카 혁명투쟁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지만 반드시 전체 흑인 혁명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니로 망명한 은크루마는 점차 건강이 나빠져 1971년 치료를 위해 루마니아 부차레스트로 날아갔지만 1972년 6 2세의 전립선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966년 가나 군부 쿠데타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CPP 행정부가 학대적이고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크루마의 아프리카 정치 개입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국가의 민주주의 관행이 부족하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정권 창탈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1966년의 군사 쿠데타는 은크루마의 독재로부터 국가를 해망시켰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쿠데타라고 주장하였고, 소년선봉대와 같은 은크루마와 관련된 모든 상징과 조직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가나는 쿼메 은크루마의 전복으로 야기된 거대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지역적 분열, 국가의 경제적 부담, 지나치게 강력한 중앙권위의 부활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등 많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가나 정부는 4명의 육군 장교와 4명의 경찰로 구성된 민족 해방위원회가 집행권을 인수하였으며, 위원회는 내각 요인들을 임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민주주의 정부를 회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69년 선거에서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했던 주요 경쟁 정당은 코피 아브레파 부시아가 이끄는 진보당과 콤라 베데마가 이끄는 전국 자유주의 연맹이었습니다. 진보당 PP는 웅크루마의 CPP에 대한 전통적인 반대 세력인 아샨티 지역과 북부의 교육받은 중산층과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국자유주의연맹 NAL은 CPP 우익의 후계자로 이겨졌는데, 가나 국민들의 투표는 전반적으로 PP를 지지하였습니다. 1979년 가나의 총리는 PP의 지도자인 부시아로 선출되었고, 응쿠루마에 의해 해임되었던 아쿠포아도 대보건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가나 정치의 모든 관심은 부시아 총리와 정부로 집중되었고, 사람들은 새롭게 탄생한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많은 가나인들은 은크루마 행정부가 통치하는 동안 편협한 정당의 이익과 은크루마의 사리사역을 충족시켰던 과거와 비교하여 앞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서구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에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정치적 성숙도,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부시아 정부가 시작한 두 가지 초기 조치는 다수의 비시민권자를 국가에서 추방하는 것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개입을 제한하는 동반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무역을 부당 및 불리하게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된 외국인, 가령 레바논인과 아시아인들, 아이지리아인들을 소매부분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가나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아 행정부의 다른 많은 정책들은 가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무상교육 등 많은 부분들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일들이 이전과는 달리 개개인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니 이러한 변화를 두고 불만이 쌓여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부시아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의 기본 주장은 민간기업보다 중앙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당의 국내 기업 발전 모색과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가나의 경제는 코코아 재배와 시장에 크게 의존했는데 코코아 작물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국가 외화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중요한 국민 소득원이었던 코코아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가나는 은쿠르마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지나 부시아 정부에서는 민간기업 주도성장을 이루려 했으나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외국 경쟁에 밀리고 자유시장 세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가나의 코코아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갔습니다. 부시아 정부는 은크루마 정부 시절에 초래한 높은 외채로 인해 1969년 GDP 25%에 해당하는 5억 8천만 달러의 중장기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이자 지급으로 이어져 국내에서는 훨씬 더큰 내부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습니다. 부시아 행정부는 긴축 프로그램과 경제 회복 조치로 임금 동결의 방향을 잡았고 이는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층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노동조합 의회의 항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노동조합 본부를 점거하고 파업을 저지했으며 이 때문에 가나 정부가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져갔습니다. 오늘은 재생 목록 세계백화 코너 가나 역사에서 근대사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의 독립과 은크루마 정부 이후 쿠데타로 이어진 부시아 정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